저는 그 지금 나이로는 아, 57이고요. 예. 제, 어, 제목이 어, 신앙과 목회에서 그런 어, 타이틀로 좀 해달라 해서 중독 문제, 뭐 마약 문제는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은 뭐다 하겠는데 이 신앙과 목회 이야기 하다니까 이게. 완전히 다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두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 됩니다. 야 등간에 저의 신앙은 국민학교 이제 지금은 국 옛날에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학교 저희 누님이 봉천동의 봉천제일교회 봉촌 담임목 봉천제일교회 의 유년부 교사였어요. 국민학교 4학년때 제가 누나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누님은 주일날만 되면 이쁜 옷을 입기, 입히고 또 로션을 얼굴에 바르면 교회 갈 때는 항상 그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봉촌절교회에서 주기름은 받아쓰기를 하는데 제가 받아쓰기 너무 못해요. 그래서 받아쓰기에서 그래서 받아쓰기 못해 가지고 혼나고, 어,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그런 여기, 여기 기억이 국민학교 3학년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학교, 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저희 저대 예수를 아, 아, 다안 믿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은 이제 옛날에 한밭집을 하셨어요. 예 한밭집 그래서 공사는 공사는 뭐 등촌동에 있는 야 공항로에 있는 거기에 한밭집을 하셨는데 그 한밭집에서 제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한밭집에서 잤습니다 한밭집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모르겠어요. 어예예 뭐. <웃음> 일하는, 예, 일하는 사람들 밥 해주는 거. 와우. 예 일하는 사람 밥 해주는 거. 그래서 밥 해주면은 그 집이 다그 그 뭐라고 죠 비율로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그 예, 예,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마오면 따다다다닥 소리 나면서 먼저 뭐 이제, 이제 그 어렸을 때 생각들이죠. 아픔이죠. 예. 또 아버님이 또비 오면은 비 오고 어 바람 불면 그 포장이 안 넘어가게 하려고 뒤에 또딱 하고 그리고 이제 재건대를 밥을 해줬어요. 재건 육학년 때 재건대를 밥해줬으니까는 그 농마주의 그 이렇게 종이 주스로 다니면 재건대를 하니까뭐 그때부터 재건대를 제가 만났죠. 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런 그게 이제 제일 등 그게 이제 등촌동이에요. 등촌동에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근데 그때 중학교 어, 어, 국학 6학년 때 이제 그렇게 되고 그중 국문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조금 독출난것 같아요. 제일 뒤아 어, 60명이었는데 오죽, 번호가 59번이었으니까 제일 아 어, 어, 키가, 키가 크고 키가 크고 또아같은간에육여 뭐 야, 공부는 6 0 x i y u 데 58등이었습니다. <웃음> 예,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parting us w 가가가가 가, 가가가가 가, 가, 가. 가, 가, 가. 예. 비디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the water. Go y 아 u n g g u 갓파드래요. 영화에 나오는 갓파드 아, 보셨어요? 네, 예, 그 갓파드. 왜그러대요 아빠. 아, 레스토랑 가면 다 누가 폐해줘그 다음에 마약 문제면, 마약 문제면 모든 사람들이 전화와가지고 아빠한테 해결해달라고 연락오와. 또 주차장에 가면 어떤 장모님이 봉투죠. 어 보면은 아빠는 갑하더라고 나중에 나서 뭐 하든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든간에 제가 이제 그러면서 아, 중학교 국민학교를 보내면서 중학교 1학년 때에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불편하셔서 제가 이제 데리고 모시고 교회를 3층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장례를 김수철 목사님이 장례를 해 주셨어요. 그때의 장례는 목사님들이 염을 다 했습니다. 그때는 저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이 다닐 때는 염을 다해 줘서 코 막고 귀 막고 다가다 목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오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한테 은혜 잊지 말아라 그 한마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등학교 때부터 문제아이 왔으니까 중일 중2까지 제가 문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 중학교 때의 학생회장은 밤에 돌아다니면서 다 팼어요. 왜 팼냐면 국민학교, 중학교 때의 학생회장들이, 학교의 학생회장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잘 따라요. 아, 정말 그게 싫다. 저는 안따는데왜 학생들이 잘 따르는지 친구들고 밤에 그 회장들만 이렇게 때려, 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에 꽂혀서 교회를 갔는데 김수철 목사님이 학생 해장을 시키더라고 자를. 우리 이제 저희 스승님이세요. 네. 저희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왕규야, 나는 목회 실패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왕규야 목회 실패했다. 그런데 그런데 너가 목사 된 것이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우리 고태과 목사님 친구분 목사님이신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어, 중3때야 그렇게 애들을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문제 있는 애들만 교회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중산때 은혜 받아서 중오일중 제가 아 어, 퇴학을 당했어요 중3 때 퇴학을 충암중학교를 나왔는데 충암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냐면 뒤에 있는 애가 쌈 제일 잘하는 애가 볼펜으로 콕콕 찔리더라고요 매일 콕콕 찔리면서 아 어, 갑자기 저가 분노가 쌓이면서 너 이따 봐말 한마디 한게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여섯 시간까지 이게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중삼 때그야그 아, 아, 그 제일 야구부인데 그 애랑 싸워가지고 이제 이빨이 제가 이제 그 나가고 그 친구가 저 별명이 그때 이제 아, 제 이름이 최 왕근데 왕 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의 아. 중삼 때의 그 어, 싸움을 해서 서클에 들어갔어요. 서클에 들어가서 어, 그 서클에 들어간 서클이 뭐냐면 신천에 있는 서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 강 이번에 어, 고가 고 어, 죽은 우리 강수연하고 같이 어, 놀았거든요 그때 강수연하고 같이 중삼 때에 어, 강수연하고 같이 이제 서클에 같이 있으면서 일들을 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3 때 해서 고1, 고2, 고3을 교회만 살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고1, 고2, 고1, 고2,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어디서 잤냐면 그 처음에는 딱딱한 의자에서 자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강단 그 밑에 서랍장에서 잤어요. 매, 2, 3년을. 그러면서 땡땡 치면 거기서 들어가서 잠자할수 있으니까 는 일어날 수 아니니까 일어나 거기서 예배 드리고 김수철 목사님이랑 스승 목사님이랑 매주 수요일 날또 주일 날한 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그대걸레로 어 닦고 교회를 닦고 강단 닦고 또 석탄해가지고 불 떼고 성도 들어오면은 아뜻하게 어, 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3년의 봉사가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복주시지 않았나 제가 네, 생각하게 네, 생각하게 어,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강사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3대째 예수를 믿으면 하의 일에 인생이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때 왜그대에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안 믿어서 나는 인생을 로컬로 살아야 되나. 지금도 로컬이에요. 인생이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골고기 많고 그런데 삼대째 예수 믿은 목사님들은 정말 뭔가 트리더라고요 문제를 금방 금방 해결되고 당회가 열리더라도 문제가 큰 문제도 술술술 그냥 잘 풀리는 것이 정말 그게 기도의 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중여 은혜를 받고,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뭐야, 은혜를 받고 성교사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성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해서 선교사가 되면, 성교사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나. 삼대째 예,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선교사를 돼서 좋겠다 아, 싶어서 이제 중고 중 고일 고이 때 이제 우리 우리 스승 아, 목사님이 아 해로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팔십 팔십오 름팔사오사오년 전에 아그 미국의 필라 대표에 공부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어디로 불러줬냐면 한국의 서현교회라고 오카노 목사님의 그 삼인방인데 그, 그, 그, 김경원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이제 기사로 보냅니다 운전기사로 단임 목사님 기사를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기사하면서 나왔 나와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사하고 나온 다음에 85년대에 제가 그, 그 풍림문화라는 그 기획사무실과 어, 그거를 이제 그때의 어, 연세대 이한열의 이한열 어, 그 하보와 그걸 제가 다 인쇄하고요. 김, 어, 건대 어, 사건의 그 하보 암기부 또 그런 어, 것들 다 어, 어, 인쇄하고 그때에 어, 이한 여러가지 그런 어, 하보 같은 걸다 이제 제가 인쇄하고 쫓기고 다니고 그런, 그런 적이 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나 아, 아, 제일등 정교의 신앙을 보면서 또김또 그 김경원 목사님의 그 음, 그래서 기사 되면서 그 다음에 인정 받아서 이제 사무장으로 아, 들었고 사무장에 들었으면서 목회자로 들어가려고 그랬던니 3년을 열심히 중3때부터 고2,3때 열심히 어, 생활을 했는데 어, 3년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 크리스천이 너무 바보예요. 놀지도 모르지요 친구들하고 세상 노래도 모르지요 정말 바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3년만 놀고 오겠습니다. 그 상태. 3년만 놀고 오겠어요. 3년만. 너무 바보더라고요. 친구들은 정말 잘 놀고요. 고수도 잘 치고 포카도 잘하고요. 여자 꼬시는 것도 잘 꼬시고요. 뭐 어떤 간에 양주, 술뭐 너무 잘 먹어요. 저는 뭐먹더라요 뭐 3년만 놀고 있습니다. 3년이 10년 걸리더라고요. 정말 이터닝포인 하기가 너무... 근데 하나님 미국으로 오게 하더라고 끝내는 이중 이렇게 다리를 놓고 생활하다가 아 오게 하더라고 오게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처음에 필라델피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아기를 데고 삼삼사사 개월째 아기를 데고 왔는데 저대 저의 아 어. 우리 형님들도 뭐 그때는 뭐못 살았고 저희 형님들도 그렇고 제가 어머니 여문이, 어머니도 그렇고 다못 살았으니까 예, 못 살았으니까 여기 미국에 딱 오니까 얘기를 해서 딱그 아, 전에 그 전에 미국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우리 서영교회 김기원 목사님 목사님 저 미국 갑니다 라고 사표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펄쩍 일어나면서 김 목사가 너 데리고 갔어 하면서 살을 확 내시더라고. 네. 그러면서 아 어, 이제 그분하고 좀 어, 이렇게 헤어지면서 미국 왔는데 그래서 미국 와서 이제 공부를 하러 왔는데 공부를 하는데 돈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미국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고 해봤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상창 목사님 거기 m d b 도 들어가보고. 돈이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서랍원에 서랍원에 어, 어, 웨이터도 해보고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죠. 3 0년 웨이터도 해보고 그다음에 세탁소를 어, 다녀보고 우리 이제 집사람은 임신 했기 때문에 집에 또 돈은 하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장문을 써서 목사님 어, 한 달에 190만 도와달라고 그럼 제가 미국 어, 신학교에 다녀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 교회를 어, 건축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뭐 다른 분은 다른 성교사를 보면 은 다른 목사들 보면 은뭐 어, 100만원 보내고 막 200만원 제가 보냈으니까는 근데 10만원을 안 보는 내참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저한테 아 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아 하나님이 저한테는 공부의 길을 안 열시더라고요. 예,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의 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그다음에 뭐어문교부에 그런 학교는 한번국내학교밖에안 나왔어요. 근데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박사 학위는 다 받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리폼드 테라지의 RTS에 디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정말 여 학교에 여 정상적으로 공부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 보면 너문교보에서 인정받는 학교는 다 공부하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원망하냐 그런데 예, 하나님은 저에게 아, 공부의 길은 여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이 인정하는 학교는 다 나와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사역에 축복하시더라고요. 사역의 길은 계속 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러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 뉴욕에, 뉴욕에 가서 청소년 사자와 저의 아픔이 있으니까 저의 아픔이 있으니까 이제 그 그때의 대니엘데이목사라고 뉴욕에 있는 백인 목사님을 만납니다. 어0 대비 목사가 되목사를만나어목사를 만나서, 예, 만나서 그사역을도와게 어, 되었어요. 예, 그때의 들은사가되어 어, 타이거 그런 이제 뉴욕에서 있는 그때의 제일 큰 갱은 이제 차이니스 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을 한국 애들을 도와주면서 사역하면서 어, 같이 이제 베이사이드 하이스쿨 카운슬링 가서 배우고 어, 프린스 루이스 하이스쿨 배우고 플러싱 하이스쿨 청소년들 어, 인턴십하고 대니 그 백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갱단 총기 사건 한인들이 얼마나 많이 청소년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 저는 이상하게 그 애들이 좋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끌리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끌리고 도와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저희 중3 때 어렸을 때에 아, 우리 김수정 목사님 사장님이 어, 뭐 보금제 시는 모르겠어요. 예. 보금제시 교회에 그런 건 모르겠고 아, 목욕탕 데리고 다니고 또 치킨 사주고 또 컵라면 사주고 어렸을 때그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하고 그래서 저도 저도 뉴욕에서 있을 때 그런 문제 있는 애들 해서 이제 그 애들 하다가 또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클라 대표가 다시 이제 또 어, 어, 공부하러 오는데 또 공부의 길은 안 열리고 사역의 길만 열리는 거예요. 제가 첼트네 첼트네임 어, 교회에 다녔는데 전도사로 첼트네 교회가 제일 그 그때에 문제 있는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어, 제가 다닐 때에 전도사로 있을 때가 다섯 여섯 명이었는데. 그리고 나서에 한 오십 명이 철퇴는 교회에 왔습니다. 아, 단지 천, 그때의 아, 복음제시는 복음제시는 너희들이 어차피 밖에서 문제 일어날 거 교회에서 아, 문제 내눈 안에서 문제를 저지는 것이 저 좋겠다 싶어서 한시두 시까지 같이 등불면서 비디오 보고 같이. 그래서 전도사, 유스그룹 전도사, 말씀사역 아니다. 유스그룹 전도사, 픽업사역이다. 라고 저는 어,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애들이 어, 픽업사역을 어, 도로다니면서 배내 태우고 제일, 제일 못된 애, 제일 문제있는 애, 그 애를 제일 옆에 태우고 제일 마지막으로 내리게 해요. 그래서 밥 사게 먹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놈만 잡으면 다 그냥 주로 되는 거니까 그때의 그때의 문제를 일으켰던 애들이 누구냐면 어 지금 필라델피아에 팔로가 제일 많은 그샘 조예 사라볼 사장 아들 팔로가 100만 명이죠 그 제자가 저희 우리 어 상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 어, 그다음에 대 그다음에 그 서, 어, 대박 레스토랑에 있는 우리 송진모 사장님도 우리 누비전 출신이고 어그제 어그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그 목사님 도저히 우리 아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40살 된 아들이 게임 중독인데. 40살 된 아들이. 근데 옛날에 있는 제자들이 다그 그런, 아, 그런 나이들이죠. 그래서 만나서 음, 아, 만나서 상담하고 지금은 많이 치료가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저가 이제 음. 어 텔테네 텔의 전도사 있으면서 사역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공부의 길은 잘안 열리는데 사역이 계속 열려서 사역이 이제 그때 청소년 상담실을 만듭니다. 문제 있는 그때의 그러니까 이, 아, 2000 1990년도 90년도 후반인 이필라데피아가 이 필라델피아가 그냥 그 문제의 선후배의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첼티넘 하이스쿨이 제일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때가 아, 그때는 이제 형, 선후배의 관계로 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아름이 들어서므로서 한아름이 들어서면서 그때의 선후배의 관계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한아름 2층에서 그, 어, 큰패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아 이런 아주, 이런 아주, 이런 아주, 이 이런 아주, 이런 아주, 이 이런 아 이런 이런 아주, 이런 아 이런 아주, 이그런 이런 아주, 이런 런아 이런 이런아아 이야기가 어, 하나님 앞에 내가 애들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 처음 시작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들 사람 앞에서도 애들 가지고 절대로 장난하지 말자 28년을 사역하면서 제가 교회에 애들 한 번도 간증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들 이름 하나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리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카스마들한테나 사람들한테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용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김용철도 목사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김용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어, 또 본인의 간증하시고 또 치료된 모습들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다른 목사님들도 자녀들의 문제들을 어, 본인 당신네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의 이름 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같은간에 애들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 예. 그래서 간증 세워지지도 않고. 근데 이, 이 마약 사역 청소년 사이 청소년 사역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이. 어, 이 문제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절대로 알리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마약 문, 지금은 이제 저희, 저희는 아예 마약에 딱 자리 잡혔어요. 어제도 하루에 세 건의 상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담이. 그래서 어, 세 건의 상담이 들어오는데 일, 일주일에 한 건이 부모님들이 찾아와요. 어제도 아홉, 10시에 전화가 왔는데 10만불을 드리고 어, 디톡스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1 0만 아니 돈은 거기다가 부어놓고 상담은 저한테 하고 후원금은 하나도 안 되고 치료는 100% 치료되고 어디 말해 되는 소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희한테 오면 9 9 치료됩니다. 음. 자랑이 아니라. 아, 네. 자랑이 아니라. 99%. 28년을 사역했으니 수만 가지의 케이스가 음. 저한테 다 있습니다. 변호사보다 더. 음. 아무 어해해버려요, 저는. 눈만 봐도 얘, 얘가 마약인지 치료되는지 진단 먼저 딱 해서 이 진단대로 나가시고. 근데 안 따라와요. 눈은. 따라온 학생들은 99% 다 치료됩니다. 켄싱턴의 좀비들이에요. 좀비들. 좀비들이에요. 이렇게 서져있는 애들이 목사가 되고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믿어지세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 목회에 세 가지를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MA 권한을 받았을 때 묵묵히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MA 권한을 받았을 때 묵묵히. 28년에 권한 안 되겠어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목회자들, 모든 이 구태타를 제가 두 번을 당했어요. 뭐, 조그만 뉴비제이지만, <웃음> 구테타를 당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뉴비전 센터를 세웠을 때아 어, 제로밸런스로 세웠는데 25만불 캐시를 후원금을 만들었거든요. 플라데피하세요 플라데피아에서. 개신교 전도사가 개신교 전도사가 하나름에서 군고구마 구호 가면서 1불, 2불, 3불, 5불, 1불 50전을 모아가지고 25만불을 모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불교 뭐, 캐, 캐톨릭 모든 그한 사람들이 저희 뉴비전을 개신교 전도사가 그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이 나는 저는 은혜고요. 또 감사하고요. 플레에피아가 예. 그래서 어떤 암환자 두 분이 두 분이 한 분은 12만 불을 캐시로 가져와서 목사님 5만불을 가져오시고, 예. 근데 그 일들이, 그 일들이 13살, 14살의 도박 중독, 13살, 14살의 마약 중독자가 여, 그 청소년이요. 청소년. 스키 마스크 14, 16살, 17살, 18살 애들이 스키 마스크 들었고 부모, 친구 집에 가서. 15살, 14살, 그 어린애 50불, 100불 준다고 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스키 마스크 쓰고. 그 애들이 변화돼서 지금은 사업하고, 사업하고, 또 은혜 받고. 필라델피아의필라델피아에필라델피아에그 범죄율이요. 범죄율이. 범죄율이요. 20살부터 40살까지 범죄율이 거의 없습니다. 필라델피아왜 없는지 아세요? 네. 저희 뉴비전이 청소년 때다 잡아줘서 20살부터 40살 범죄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주에 가보세요. 30대 40대 범죄율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청소년 때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청소년 상담을 이제 열었는데 열고 나니까 장로회에서 청소년 상담을 만듭니다 플라데피아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교회가 또 교회의 장로님들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청소년 상담원 누비전 그 담당이 이강호 장로님에 이 음. 예, 청소년 상담실에 장로님이요. 저는 이제 전도사였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한 1, 2년에 1, 2년 전에 1, 2년 전에 그 장로님 친구분이 장로님이 이야기해요. 밥을 먹겠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왜요? 네. 옛날에 이강호 장로님하고 청소년 상담실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고백하기를 "누비전에는 애들이 많고, 자기는 영어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데 한 명도 없느냐고, 누비전에 있는 전사는 영어도 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부, 부글부글하냐고"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답은 뭐겠어요? 네, 답은 뭐겠어요? 근데는 한영혼에 대한 열정이... 뭐 그분이 여, 여, 그런 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 네. 예, 저는 어,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패밀리 코트가 어디냐 각 동네마다 패밀리 코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제일 한인 애들이 제일 많이 학교가 다니느냐 어디에 대법원이 있느냐 어디에 폴리스테지 한국 애들이 있느냐 어디에 제일 노래방이 아, 한국 애들이 많이 모이느냐. 어디에 제일 가라오케 청도님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때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거의. 예. 뭐 부모님들이 내가 자, 자기 아들 아버지도 아니는데 왜 나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우리 아들 찾아내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 아들 찾아내라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년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저녁에까지 우는 거로 시작해서 우는 거로 끝나요 네? 우는 거로 시작해서 해피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저거 어떻게 됐겠어요 우울증이 걸릴만도 하죠 근데. 우울증이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섰습니다 음, 아멘.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우울증이 안걸리겠어요 네. 펑펑 울어요 펑펑 울고 모든 부모님들 다 옵니다 잘 산다고 돈 많다고 배웠다고 아무런 쓸데없어요 들어가면 똑같이 냄새 나더라고요. 뭐, 다 아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우리의 사람들이니까는 아시겠지만, 다 똑같잖아요. 자기돈 뭐, 뭐, 벤즈 타고 포스 가서 그 집에 다 문제 있고, 청소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 그들을 위해서, 아, 기도해 주고, 이 개신교 목사가, 저는 저 누비전 청소년 센터가 어떤 룰 모델이냐면요. 뉴욕의 뉴욕에 타임스퀘어 처치 아시죠? 그타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가 뭐냐면 오실가와 브로드 위에 어, 거의 한, 한 다섯 열락이다그 타임스퀘어 처치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죠. 제일 큰 교회가 미국에서. 그 데이빗 워커스 목사님이 껑미니스터로 시작했어요. 데이빗 워커스 목사님이. 데이크스. 예.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제자들이 목사를 변합니다. 그래서 타임스과 처치가 되면서 타임스과 처치가 비영리 단체를 후원하는 게땡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그땡 미니스트리가 각 지역마다 있어요. 펜팬실베이니아도 있고 각 지역마다 있어요. 마약을 하는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애들. 저도 이제 그룰 모델로 해서 아, 비용리단체를 세웠는데 비용리단체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야, 특수사역 비용리단체의 사역이 얼마나 소외되는지 몰라요 제가 필라데피아 교회협의 회장이지만 그전에 전도사 때부터 어, 어, 교회협에 가면 얼마나 소외되고 모르겠어요 내 자존감인지 자존심 그런지 정말 이 단체장 특수사역 정모 왕따 아니면 왕따 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목사님 피라데 노예 피라데피아 우리 노예지만 저가 필라데피아 노예에서도 특수 목회 특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특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시차찰 어, 어, 서기가 어, 와라고 해서 갔어요 시찰례 서기가 와라서 갔는데 시찰에서 어 이제 어, 신 목사님이 단임 목사가 아니라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 특수 목회 뭐 단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변형됐어요. 많이 변. 변형. 그래도 이제 뭐 룰이 그렇고 법이 그러니까 뭐 시찰회는 시찰 시차, 시찰회가 무엇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찰회가 어떤 건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런데 예. 이제 시찰회가니 그래서 그런 저 소움들이라든지또 특수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수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라든지, 소외된 감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애매의 어, 고난을 받았을 때 묵묵히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어, 제3자 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목회 철학이거든요. 애매의 고난을 받았을 때그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 네.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네. 풀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저의 어, 목회에 그런 인내심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은 묵기참는 것이 그래서 향기다 해서 3자 대결 하지 마 절대 3자 대결 아직까지 제가 3자 대결 한번도안 했습니다 네. 한 분도 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많지만 참는 것이 그래서 향기다 하고 세 번째는 제가 덕과 은혜로 문제를 풀자. 덕과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지켜온 이유가 이세 가지로 해낸 것 같아요. 덕과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친구 존조사를 저희 센터로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김종덕 권사님이 지금 그 권사님이 첫 스타트가 철퇴를 만들자 해서 시작했는데. 그때의 목사님 왜셀터를 만들라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쫓겨납니다. 뭐 교회를 개 교회를 세워 나가면 교회를 아그 세우면 그때 목사님은 쫓겨납니다. 그러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막그말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해보니까는요 모금을 많이 했어요. 모금을 많이 했는데 아. 15 그러니까 이여 비전을 세우고 13년 동안 제가 탑 프레스를 했습니다. 세탁소. 누가 도와줘 요 전도사를 해요. 이 필라델피아의 본건적인 이이 교회가 전도사 안 도와줍니다. 병리 단체 안 도와줘요. 10 10 2000 1998년도부터 세탁소 프레스를 하고 오전 11시 12시에 끝나고 아리랑프라자에 있는 300불짜리 렌트 상담을 하면서 13년 15년을 생활하면서 상담실을 끌어 나갔습니다. 13년 프레스하면서 100도 200도 세탁소 뭐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건상 장로님이 옥스카운에서 세탁소 프레스 하고 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때 야, 그, 어, 상담원의 이사장이었는데 옥사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면서 청소년센터를 끌고 가시는 것이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가 이제 풀타임으로 누비전는 사역을 하지만 13년, 15년까지는 투잡, 쓰리잡을 job, 뛰면서 사회가 됐어요. 그데 그리고 나서 저희 건물이 세워졌는데 건물이 세워지고 이, 이 센터를 세워졌는데 아 세워졌는데 오늘 아침에 오후에 이사들을 모집한 거예요. 우리 친구 전사가최강규 목사의 비리 이야기하면서 돈을 갖다 쓰면 얼마나 갖다 썼겠고 제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무슨 좋은 차를 끌고 다녔을 거고 뭐를 했겠어요. 근데세 페이지를 적어왔더라고요. 세 페이지를 적어 왔더라고요. 세 페이지를 페이지. 와 정말 목사님서 받은 그, 주, 그 주에 그주 이사들 다 모였으면 나는 저쪽 끝나는구나 다들 뭐 이제 이사들이 이사들이 이사들이 예그 개념들이 한인사의 그 뭐라 그럴까 주축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말을 좀 좋은 게 좋은 거고. 근데 우리 이사장 나이 드시면 서울대 나오시면 약사 되신 분이 야 아, 그분을 존경하는데 한 그때 여덟, 야, 여덟 명이 이사들 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어 정말 상을 엎어 업어 법을 어요 그때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 이사장 장모님이 오늘 금방 금방 참아라 참아라 근데는 돈을 아, 그 친구가 원하는 그 2만불의 돈을 갚아 나가라 해서 또 2만불을 아, 뭐 그때에 천불에서 또 깎아 나갔어요 3년을 깎아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갚아 나갔는데 그때에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가방 세개 준비해가고 떠날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항상 목회자는 언제나 떠날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13년을 애쓰고 돈 박아였고 뉴비전 돈 박아였고 또안 되는 거 빼내고 돌리고 빼내고였고 그런것들은하나도안 보이고요. 건물 사고 어, 이게, 이게, 이게, 이거 사람들이 안 보죠. 지금까지 최목사가 했던 거는 다 하나도 없어요. 이야이거이이거는내 이건. 이거는 이 끝나는 거구나. 내가 건 이건. 이건.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창립 멤버, 개척 멤버 이거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현지만 보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에 최 목사가 아니 저는 99%, 100% 좋은 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50대 50으로 보면 좋,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50이고 좋게 보는 사람이 5 0더좀 평가 주면 77대 3 7은 좋게 보고 3은 그렇다 라고 보면 제일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사랑 안 돼요. 안 되더라고. 딱한딱한 딱한 목사 한수 받았는데도. 네. 원수 안 사랑 안 사랑하네요. 나 목사인데 하나님 나 목회 내놓겠습니다내놓겠습니다 사랑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요. 어느 날 3개월 걸렸는데 그 친구를 봐도 마음에 평화 그 그러니까 원수는 그러니까는 사랑은 못하지만, 내한테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 뭐, 만나도 괜찮은 것들. 그냥 평안한, 화평함이 있더라고요. 그 권한을 겪고 나니까는요, 어마한 그런 저한테는 큰 폭풍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폭풍이, 다른 폭풍들이 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지요 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로내기도 했어요 하나님 1년에 한명 청소년 상담하겠습니다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98년 2000년도에 하나님 내가 1년에 한명 사람 눈치 안 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문 열고 싶으면 문 열고 1 년에 한명 투잡을 뛰어서 세리잡을뛰던이 상담실 해내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제자 목사님한테 폴킴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폴, 목사님한테 폴 목사님 이제 뭐이 목사님이니까는 제아 처음에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야야하다가 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또 존중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좀 제발 이러지 마세요. l e i 석 is 예, 예, 예, 하세요. 예. 예. f Yeah, y e a 그 yeah, yeah. I could have heard it. I'm s o r r 상담하면 내가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 어, 남자친구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해로운 중독입니다. 라고 전화와서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 남자친구를 저희 센터에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홈레스라그래서 제가 망설였습니다. 홈네스는 받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네, 마약 중독자들의 홈네스는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 권사님도 금복에 어, 나온 것을 몇분 전에 해서 받았습니다. 받는 조건이 이제 디톡스를 하고 들어와라. 디톡스는 이제 말 그대로 독기를 빼는 일들이거든요. 독기를 최소한에 최소한의 3일에서 일주를 빼내야만이 야생마를 야생마가 안돼요. 독소를 네. 해야만이 야생마가 좀 컴다운돼요. 컨트롤을 가능해. 저희 센터는 어뭐 훔쳐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 들어왔습니다. 디톡스를 하고 야생마를 디톡스를 하고 들어왔어요. 2주, 3주 한 달이 흘렀습니다한 네. 달이 흘렀어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아, 큐티하고 아침에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일하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날 저녁에 주기대문 내오고 사도신경 내오고 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 12시에 2시에 센터문이 열렸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아니, 뭐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지 왜 이놈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그래서 저는 저희는 못 나가니까 나가, 나간다 그래서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예스를 했어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밤 저희가 새벽 금요일 날철학 기도를 하기 때문에 철학 기도를 하는데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새벽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자라 그래서 자고 새벽 2 시까지 새벽 절하기도 어, 어, 하고 그 다음에 새벽 6 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안 내려왔어요 피곤해서 안내안려왔는가 보다 <웃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사가 있어서 센터의 이 층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잠겨 야, 이렇게 있어서 안 내려와서 피곤한 겁니다 열한 시방이 돼서 정심을 먹으라는데 안내려왔어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잠겨있어요. 그런데 다시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창문으로 들어갔더니 벌써 이렇게 하고 죽어있는 거 창문을 열고 베드 쓰러져 있는 애를 만져보니까 벌써 차가워있어요. 마이크 좀 가깝게 차가워서 죽어있는 거예요. 빛덩어리피해 저적이. 하늘이 그가라하더라고 밖에서 죽은 애들 내가 몇번 하고 자살한 애들 몇번 장례를 치렀지만 저희 센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하늘이 무너지더라 와이뭐 3초, 5초 안에 이, 이 생각과 여러 가지 친구 목사를 불렀어요. 목사, 우리 애가 죽은 센터에 있는 애가 죽었어요. 와그 지금 와서 나인완을 불렀습니다. 나인완을 불렀더니 저희 첼튼에 있는 그 옆에 사거리에 모든 그 차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체를 시체를 이층에서 창문으로 내리 내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코트에서 해부, 해부학 차가 오더라고요. 또 장례 차가 오고 두 개의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라이센스가 저저 라이센스가 이제 중동 라이센스 그 다음에 카운슬링 라이센스, 어, 마약 라이센스, c 브린 라이센스, 로, 로맨스 중독 라이센스, 다섯 개의 라이센스가 있는데 어, 라이센스 있느냐 a n c e 이 u 라이센스 다 주고, 네, 라이센스 다 n s 주고 그리고 k 음, 일 후에 c 락이 왔는데 오버 v 스로 l i 가 이제 과대복용으로, 아. 과대복용으로. 예수님한 영접 그날 저녁에 예수님 영접하고 주기도만 쓰고 음. 그 유물을, 유물을 이제 그 권사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다 드리고. 장례 다 치르고 이제 장례 다 치르고. 근데 비만 오면은 그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뭐했냐고. 비만 오면 술 먹고잖아요. 목사님 뭐했냐 나는 아, 정말 그말듣 때마다 막 가슴이 보렁보렁 하고요. <웃음> 내가 직무유기를 했나?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데 애를 장례 다 치르는 이제 어, 홈네스를 데리고 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그런 것들이 좀막 생각나면서 유물 다 주고 목사님은 또 이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홈디프에서 사는 그, 어, 톱이 있었어요 박스처럼 박스가 없는 거예요 박스가 뭐 나갈 거 가지고 나갈 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다 뒤져 봤어요 죽은 날 cctv가 보이는데 카메라를 돌리면서 그 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CCTV 딱 찍힌 거. 아, 어, 이거랑 바꾸고 약을 사왔고 가지고 왔고. 어, 그래서 그때에 예. 한달 한 정도는 사역을 전혀 못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해 도저히. 생각나는 게내 아들 죽인 목사 그거밖 생각 안 나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내 아들 죽인 목사 내 아들 죽인 목사 내 아들 죽인 목사 부모 입장에서 다 보니까 부모 마음을 이 헤아리다 보니까 그말백 생각이 안 나요? 그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객사한 것보다 목사님 품에서 준게 감사하다라고 이쪽이 야기어 그때 제가 1로가 되더라고 목사님 품에서 준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 저가 성령의 충만함과 거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회복이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젠 내가 사역에 못할 게없다 L.A. 있는 한영호 목사님죠. L.A.는 L.A.에 있는 그 마약의 문제는 그 나눔 선교회라고 한영호 목사님이 거기에 서부 지원 거의 그분이 일하시고 동부 지원 저가 이제 거의 동부 지원 저가 아, 저희 단체가 일을 하고 서부에 있는 그목사님을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 목사님 미안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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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아, 보여주면서 이제는 사역에 대해서 정말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못할 게 없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 저, 이 사역을 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 중보기도입니다 오료, 이프라데페아 오료중보기도팀 하여중보기도팀 수요중보기도팀 목여중보기도팀 이대 네 중보 기도팀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중보 기도팀.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팀 이네 군데가 있더라고. 매일, 매일마다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팀들이. 야, 이 기도의 힘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구나. 많은 청소년들을 구조하고또 그들을 어, 위로하고 그 가정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그때 그때마다 힘을 주시더라고. 힘을 주시더라 28년을 사용하면서 28년을 사형하면서 저가 우울증 안안안 안, 안 하는 게 감사하고요. 우리 아들이 세 명인데 우리 아들들이 세 명인데 배 속부터 여자 이야기, 감옥 이야기. 마약 이야기 타토 이야기 이것만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우리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의 우리 아들들의 가치와 야, 야, 눈높이가 응. 건강하면 됐지 합니다. 건강하면 됐지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라고 예, 예, 이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이 아들이 다 키워봤으면 아시겠지만 럭부 경이 나오잖아요. 뛰쳐 나가는 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또 제가 이일의 전문가잖아요. 예, 뭐. 아, 근데 우리 두째가 하도 문제를 많이 이렇게. 두째. <웃음> <둘째가. 웃음> 그 다음 날볼수오고야 거짓말 좀 거짓말 좀 멋있게 해라. 다 걸리냐 걸릴 때마다 다 걸려서 한테. 다 걸려. 야이 바보 자식아 조금 아빠를 좀 속여라 속여. 다 거짓말 다 나오냐? 제가 <웃음> 또 해결사잖아요. 제가 값 받으니까는 그뭐 폴리스 문제 법원 문제 뭐 그냥 이지하게 또 끝내니까 그냥 이지하게 끝났네. 하나하나 다 해결했어요. 감사한 거는 우리 두째가 우리 루비전 센터를 맡겠다고 이제 후임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후임자, 후임자 위해서가 기도했는데 후임자가 나타나서 얘가 또 돈도 많이 벌어요, 돈도 많이 벌죠. 얘는 얘는 저 저는 중독자들을 저는 저의 분야는 디톡스의 분야예요. 디톡스가 뭐냐면 다른 단체들은 디톡스 기간이 없어요. 미국 단체도 마찬가지 디톡스는 야생마를 컴다운 시키는 거예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그 다음 리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신톤에 있는 애들을 완전히 날라다니는 애들을 그 애들을 불러가지고 컴다운해서 그 다음에 리액으로 가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저희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전화 오면 집안에 지금의, 이, 이, 지금의 어 중독자들의 상황이 뭐냐면 집 안에 다 좀비들입니다. 집 안에서 20개, 30개를 낳아요. 집 안에서. 폴리스가 와도 애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못해요. 집 안에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나와서 렌트 살아요. 필라데피아하고 뉴욕도 하고 델라와에도 뉴고 다. 부모님들이 나와서 렌트를 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면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오선님 오셨어요. 아이고 패스업 이거 오셨어요 <웃음> 그래? 야이모또 뭐 시작해 가지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 그게 저의 사역입니다. 이게 디톡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애들이 3년 후에 목사님 help me. 도와주세요. 끝안 거예요. 게임은. 그게 시작이지만 3년 후에는 help me. 그 애들이 변화돼서 가정을 꾸리고 교회 주책의 멤버들게 돼요. 그 애들을 우리 누비전의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강제로 앉아서 예배 들을 수도 있지만 저의 사역은 보내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질적으로 조금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양적으로좀좀 좀 붕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기에 재미가 붙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아니 a 뭐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욕심이 붙어서그러나 몰라도, 여하튼 양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좀 많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들이 다, 목사님 센터에 몇명 있어요? 그게 물음표고요. 또 많으면은 저희는 센터에 최하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못 보태요. 다 내보내요. 무조건. 잡아 놓으면은 애들이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쇼업 할수 있어요. 많이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냥. 여기 있어 그냥. 그러면뭐 가득 찰 거예요. 가득 찰 거예요. 왜? 평생 있으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3개월 대든안 되든, 되든 나가게 짐을 싸서 나가게 무조건 나가게 무조건 그래서 다시 들어오더라도 다시 들어오더라도 나 갔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디톡스를 저희는 전문이에요 리헤비 전문이 아니라 디톡스 그렇기 때문에 야생마를 어, 훈련시켜서 리헤보로 보내는 일들이에요 이래. 디톡스는 두 가지의 디톡스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디톡스 아니면 케미칼을 집어주는 디톡스예요. 음. 너무 심한 너무 심한 애들은 케미칼을 집어야 돼요. 헤로인, 코케인 펜타닉, 펜타닉이기는 헤로인, 코케인의 100배예요. 100배. 망가머이 검찰총장이 하는 말이 10, 5년, 10년 전에는 망가머리 이 지역에가 빨간불의 기대가 한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뒷대가 다예요. 뭔가물이죠이 플라데페, 아니 기이 지역에 이 애들이 캔싱턴으로 가는 거예요. 네, 캔싱턴. 켕싱톤. 캔싱턴에 있는 애들이 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역이에요. 여기에 여기 에 물이 세상 말은 물이 좋다는 거예요. 캔싱턴의 약이 A급이고 그 다음에 B급이 어, 트런톤이고. 그 다음에 C급이 캠돈, 캠돈 쪽이고 요 약이 돼 이렇게 틀려. 그런데 A급을 찾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다 여기로 와요. 물이 좋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여기서 홈네스가 되고 또 백인 애들이 여기서 홈네스가 되고 돈 많은 애들이 홈네스가 되기 때문에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지가 방향이 되고 B형 가면 C형 가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한인들이 청소년들의 어, 그, 어, 디톡스 약하는 애들이요. 코리안 컬처를 갖고 있는 애들은 약할 수, 약을 하지 않는 확률이 100%입니다. 여기서 태어나도 여기서 태어나도 입이, 입이 혀가 꼬그러지지 않는 애들은 약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태어나요 그런데 혀가 꼬부라진 애들, 이세들은 거의 약을 하, 만질 수 있는 확률이 거의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에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마리아나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예 헤로인, 아예 코케인, 아예 펜토닉, 13살, 14살 애들이에마리아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요즘 마리아나 상담도 들어오지 않아요. 펜타닉, 코케인, 헤로인이에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단임 목사님들은 안 갑니다. 저한테 다 와요. 단임 목사님은 절대로 안 가요. 요즘에 교인들 때다 알아요. 기도 제목을 하면 다 퍼진다는 거 옛날에는 다 기도 제목을 다 그나마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하면 다 퍼지고, 하살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는 교인들이 거의 다 알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센터는 이 케이스를 내보내질 않아요. 기도 제목을 빼내주지 않아요. 이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거의 5년 전에 기도 제목을 내놔요. 지금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치료된 애들의 기도 제목을 내놔요. 저는 사역이 저의 사역의 아, 형태는 보고하는 형태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교인들한테 내주는 형태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사역하는 형태예요. 교회한테 기도 주목 드리고, 교도야 성교 편지 보내고, 컴퓨터 앞에서 작성해가지고 보내고 보내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원이 많이 끊기기도 해요. 뭐 그건 뭐 저는 상관 없고, 그냥 열심히 사역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열심히 사역하는 스타일. 지금은 저희가 사역이 이사쯤 하고요. 점크크린 하고요. 그다음에 뜨리프샤 운영해요. 세 가지. 그래서 7대 3호 저희가 70%는 저희가 자생하고요. 30%만 교회후원들 받습니다. 예. 굳이 교회, 교회의 어, 기도 제목 끝내는 뭐안 어, 해주시만은 그분들이 중부기도 때문에 저희가 살아나는 것이 교회가.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 해내는 방법은 저희도 저 저희가 하는 해 보니까 처음에는 중고품 가게를 했는 한인들이 한명그명면 한 옷을 도네이션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도네이션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는 중고품 가게를 세한 샵을 하게 됐어요. 미국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구이라든지 임팩트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그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 우리도 그냥 하다 보니까 또 하다 보니까는 차를 도네이션을 해요 중고차를 그리고 하나 두개모으다 보니까 또 미국 애들도 중고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고차를 저희도 이제 중고차 돈, 돈을 받아서 이제 또, 또 감옥에 있는 애들이 나와서 뭘 배우냐면 거기서 미장 배우고 차 고치는 거 배워와요 그러니까 저도 소담께 3년이면 뭐로 한다고 배우다 보니까 제가 웬만은 차는 다 고칩니다. 웬만은 차는 다 고쳐요. 뭐 헤드게스깨 나가면까지 다 뜯어가지고 다 고치고 웬만은 차는 다 고쳐요. 예. 지금 차가 20, 15개 있을 거예요. 트럭부터 해가지고 다 고쳐요. 예. 그래서 이제 팔아가지고 저희가 또 운영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고. 요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목사가 사고 치면 안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좀 목회에 좀 재미를 붙일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뛰어주려고 하는지 그런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좀 뛰어다니지 말고 그냥 말씀 준비하게 해달라고 교회 합의회 회장도 또 목사의 서기도 이렇게 도망도망 다니다가 도망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필라데피아가 어, 세대교체가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단임 목사님들이 다른 주에서 다 오세요. 지금 50대의 단임 목사님들이 다른 주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 세대교체와 필라데피아를 제일 또 오래 살았던 사람이 뭔가를 어, 네트, 어,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또그 교회 협의 회장을 하게끔 하나님 마음도 주셔서 지금까지는 뭐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어,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교회 협의 회장을 하고 네트워크를 어, 기 어, 지금에 있는 단위 목사님들의 교회협의회와, 교회 협의회와 프레드 피아에 어, 잘 연결해서 넥스트를 좀잘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28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지금은 5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한국을 내려갔을 때는 저를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한국에서 거버먼에서저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저를 원하고, 또 특별히 마약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저를 원하고, 예. 상담이 계속 오더라고요. 예, 상담이 오고,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다가 어, 저희가 리앱센터를 좀 만들 만들라고 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길 여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센터는 지금 여기가 본부가 있고요. 본부가 있고. 지금 텍사스가 제일 잘 우, 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가 제일 많이 활발하고 있어요. 미얀마는 저희가 2층 건물을 지어서 위비전 어, 어, 청소년 커뮤니티에서 어, 중독자들, 거기는 열매 중독이거든요. 음. 열매 중독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센터를 하면서 한국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중독학과 생겼어요. 학 대학교가 중독학과가 아예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그 사회복지죠. 그렇죠 중독학과니까. 그런데 중독학과 중에서 가어 중독을 배우려면 어 거기는 다, 다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한국은. 알코올 중독에 목숨을 걸고 인터넷 중독에 목숨을 거는데 중독학과와 교수들이 마약 중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고, 마약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한국은 전혀 마약 사범들을 만날 수도 없고, 감옥에 가야지 만날 수, 상담할 수 있고. 5, 6년 전부터 아예, 아예 그 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그, 어, 뭐야, 대학교에서 저희 센터로 어그 인턴십을 와요. 삼학점짜리 2 주를 저희 센터에 먹고 이, 어, 자고 하면서 삼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 센터로 와요. 그그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애들이 많아요. 학생들 사회복지학과가 중도학과는 끝내 이 애들이 소장으로 안치, 5년 후, 10년 후 소장으로 안치를 얘들이 해요. 10년 후에 얘들이 어, 센터장으로 있, 있어야 할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 제시하고 지금 예수님 아니면 복음 어, 이 중독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어, 저희가 캔싱톤에 7, 8년 전부터 계속. 나가요. 그리고 중독학과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폴리스테이션 견학 가고, 중독자들이 제일 처음에 걸리는 것들이 폴리스한테 걸리니까, 폴리스에 대한 시스템을 다 배워요. 배우고, 그 다음에 패밀리 코트에 대한 것들을 코트 판사한테 가서 패밀리 코트에 대해서 배우고, 패밀리 코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것을 2주 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감옥 시스템을 가서 감옥에 대한 시스템을 또 배우고 거기에 대한 소자 워커, 거기에 대한 센터장의 이야기들 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제일 제 마지막에 망가모리 코트하우스의 드럭하우스가 있어요. 드럭만 정문적으로 하는 법원이 있어요. 그 법원을 저희가 또어 견학하고 이런 야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원장의 그아그판야 어, 판정을 내리는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그 그 무슨 석이라 그러죠? 그 판사 옆에서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배심원 저희들이 이제 배심원에다 15, 20명이 앉아서 거기에 이제 야, 야 내리는 것들 이제 케이스들 드로 케이스들을 계속 봐요. 대법원실은 이것보다 더 커요. 한 이거의 두 배, 두 배의 두 배의 대리석으로 쫙 끝에서 여기까지의 그대부원의 자리예요. 그 판사의 자리 웅장하더라고요. 어,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 찍고 거기에서 이제 어, 대우 받고 해서 아 그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으로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아이 중동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 네. 예. 그래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예. 그게 이제 저회가 벌써 7, 8년이 흘렀어요. 흘렀어요. 저희 뉴비전이 역할이 지금 저라데피아의라데피아 음, 교회들의 좀 속성이 뭐냐면 어, 도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왜이프라데프 교회가 어, 나인원 터지기 전에 나인원 터지기 왜해로만 어, 선교를 나가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왜 해외 선교 하냐고. 이 국내 선교는 안 하고. 하고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9, 9 1나이딱 터지더라고요. 그랬더니 해외로 다못 가더지, 저희 센터로 도시성교를 오는 거예요. 계속 도시성교 LA, 뭐, 버스턴, 워싱턴, 젤장노회 더, 저희 교회 중독사역에 3박사일, 4일, 5박사일, 이 도시성교를, 해서 도시성교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저 앤디 킴 목사님이라든지 그 사역에 알려지지 않는 사역을 저희가 또 후원해요. 후원하고 그들을 셋업시켜서 또그 앤디 킴 목사님이 커 나갈 수 있도록 교회들한테 자꾸 알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켄슨 턴에 있는 조셉 목사님, 흑인 목사님의 중독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도 저희가 계속 소포트하다가 저희는 빠지고 어, 한국 교회가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 왜냐하면 누군가가 한국 사역이, 사역이 있으면 그 교회가 인바이블을안 하려는 것이 플라테피아의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치고 빠지면서 그 교회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들이 <웃음>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일들이 저의 사역의 일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의 중독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의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독 마약 문제. 한국은 지금 마약이 이제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았겠나, 지금까지 사역을. 아, 네. 또 저희 센터를 통해서 한 용을 어, 그 치료하고, 그 대부분, <웃음> 대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어, 마약 사역은 예, 기초가,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한 영, 그, 가정에, 가정이 살아야만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만이, 교회가 살아야만이 또 노예나 또 커뮤니티가 살지 않겠나. 예, 한영혼들을 돌보는 일들, 일년에 한 명이라도 그들을 돌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사역를 내가 감당하겠노라 이제는 어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까지 연단을 연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저에게 어 로칼이라는그런아 어 단어를 지금까지 주신 것 같아요.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암의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둘째 아들이 수술을 하고 그때까지는 뭐 아들의 암이 이라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냥 덤덤했어요. 덤덤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국에 나갔을 때 저희 집사람이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연단이 남았구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로컬레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이니까. 아내가 암을 걸리고 나니까 사역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아들이 암 걸렸을 때는 별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리고 암을, 암이라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예, 본인 당신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어, 시작은 너,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시작은 누구나 하는데 마지막 끝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고 이 중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한인 커뮤니티라든지 또 미국 사회에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될수 있으면 정말 이 사역 죽을 때까지 하나님 네가일년에한명 청소년 상담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사모님들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뭐 그도 알지만 사모 사모 어, 뭐 목사들이야 뭐 나가서 하지만 어, 대우받고 하지만 사모들은 고생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에서 암 걸려버리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 사모님들 참 힘드시겠다. 네. 저희 사모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음, 옛날에는 answer me t h e r 지 And then, you know, you are not 하냐고, 뭐 되냐 내가라고 o 잔 u t 고 협박하고 그랬지만 a 번에는좀 틀리더라고요.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이 마음 문열 때까지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른 말 하지 말아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몇명안 되는 성도지만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성도들이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과 같이 해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모가 마음 문이 잘 열리고 또 하나님 만나게 내가 목사, 목사돼서 목사 사모가 된 거지 사모하려고 목사된 거야 뭐 그런 말 하니까 뭐 다들 그런 얘기 하겠지만 은혜 받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암에 대한 것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에 잘 퍼쳐 나가서 한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음, 우리 스승 목사님이 네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말 어, 하고 왔을 겁니다. 저의 어, 그냥 신앙 하나 중에 제일 하는 것이 네 가지 가지고 어, 삶을 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저가 계속 하고 있고요.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나 말을 하고 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플한 거지만 심플한 심플한 거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계속 가르치면서 은혜와 덕으로 계속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